저는 3에관련다 네, 안녕 동투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휘발유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다 2년 9개월 만에 7월 4일을 기준으로 리터당 1600.9원으로 1600원대가 무너지고 경유값 역시 1398.1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류값이 천정부지에 오르다 보니 자동차에 불필요한 무거운 짐도 내려보고 급가속, 급출발 가속도 주의하면서 연비를 조금이라도 높여보려고 여러가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타이어를 어떤 타이를 선택하는에 따라서 연비를 무려 8% 이상 차이나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타이어를 선택을 해야 내 차의 연비를 높이고 좀더 높은 효율의 타이어를 고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타이어 측면에 표기된 내용을 보고 타이어의 규격, 생산일자 정도를 파악하지만 막상 타이어를 교환할 때 타이어의 세부적인 재원이나 특성 또 어떤 것이 높은 효율의 제품인지를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먼저 브랜드로 선택하고 비싼 타이어가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12년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타이어 라벨링 제도가 시행이 되고 타이어의 성적표와 같은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고 소비자가 쉽게 판단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타이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라벨에 표기해서 타이어에 부착하도록 했어 자동차 연료 소비량 중 4에서 7% 정도를 타이어가 소비를 한다고 하니까 타이어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겠지 여기 진열되어 있는 대부분의 타이어를 보면 타이어마다 스티커 형태의 라벨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가전제품에서 본목과 동일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젖은 노면 제동력 기수가 등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첫 번째 에너지 효율 등급은 회전 저항값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타이어가 평면에서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저항값으로 휠 반경, 전진 속도, 표면 접착력, 미끄러진 등으로 인해 생기는 물체와 표면의 변형값을 측정해서 에너지 손실을 따지고 소비 효율 등급을 결정한다는 거야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해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두 번째 젖은 노면 제동 역 지수는 굳이 젖은 노면이 아니더라도 브레이킹으로 인한 안전성과 관련된 타이어의 제동력 성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시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해 표시를 해놓은 거야 물론 두 가지 모두 1등급인 것이 가장 우수한 거고 참고로 5등급 타이어를 1등급 타이어로 교체를 했을 때 자동차의 연비가 무려 8.8%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 이렇게 효율 등급이 좋은 타이어로 바꾸게 되면 연비는 물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줄어들게 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에너지 효율 등급의 표기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타이어를 선택하실 땐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고유가시대 유리비를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투뷰